아, 깻잎깻잎 깻잎. 배추, 소고기 깻잎들 배추. 깻잎 배배아 배추. 배추. 배추. 배추. 배추. 배추. 배추. 배추. 배추. 배, 배, 배, 배. 아유, 오랜만이죠?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요리를 사실 준비를 했는데 저번 김밥을 편을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대로 요리하는 건 답이 없다 이거 해봐야 요리가 아니고 환경에 나쁜 적이 일조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 해서 알아보다가 요런 게 있더라고요 요리 초보 저 같은 사람도 요리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어서 한번 사와 봤는데 오늘 해보고 괜찮으면 꾸준하게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자 유리에 앞서서 일단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레시지라는 브랜드의 더큰밀폐유나베잘 보이시나요? 되게 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는 원래 이거보다 적은 것도 있었는데 이거보다 적은 거면은 감독님이랑 둘이 먹으면 노코에 붙일 것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큰 걸로 샀습니다 자세한 걸좀 설명을 해드리면 소고기는 뭐 당연히 한우는안 들어있겠죠. 목심 미국산이라고 써있네요.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따라라라따 한국인 국룰이죠. 배추, 배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깻잎과 청경채가 있네요. 청경채가 너무 귀엽은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조그만데요. 애기 청경채에요. 애기 청경채! 이거 뭐잘하다만 거를 뽑아왔어,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청경채가 뭐 이래? 이거 청경채가 아니고 청이야, 경채가 없는데요? 이거 버섯, 버섯은 괜찮네요 그리고 숙주인가요? 콩나물인가요? 숙주 같아요, 그죠? 숙주 백목이버섯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뭐 아까 얘기했던 칼국수면인 것 같죠? 생면인 것 같고요 이거는 수제비, 오 수제비도 있어요 수제비도 있고 다시마? 다시마인 것 같고요 육수 낼때 쓰겠죠? 메인, 대망의 메인 고기, 고기가 있습니다 찍어먹는 용도겠죠? 여기 보시면 나베 육수라고 진짜 정직하게 써있네요 정직하게 나베 육수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설명서도 있어요 진짜 친절하긴 하다 그죠? 재료도 이렇게 딱 밀봉을 해서 깔끔하게 되어있고 설명서가 이렇게 딱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써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별점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별점 3점 시간도 있고요. 별점 3점인데 실패를 한다. 다음에 2점짜리 찾아서 해보고, 그래도 안된다. 1점짜리 찾아서 해보고, 그래도 안된다. 그럼 롤이나 할... 일단은 필요한 게 설명서에 보면 육수 냄비에 물 1리터를 넣고 다시마와 나베 육수를 넣고 끓이기라고 써 있거든요. 다시마가 여기 있었죠? 그리고 육수가 여기 있어요 고기님은 잠깐 쉬고 계시고요 이걸 넣고 끓이기 그리고 육수가 끓으면 다시마를 건지고 불을 끄라고 써있고 백목이 버섯은 따뜻한 물에 불려서 밑동을 제거하라고 따뜻한 물이 필요하겠는데요? 따뜻한 물좀 갖다 주세요 또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죠 저번 김밥편을 만약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 보셨으면 보고 오세요 번호가 들어왔습니다 박수 저번에 아니 이거를 뗄때마다 삐소리가 나서 거슬렸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력도약하고 그래서 큰 맘먹고 쿠팡에서 하나 샀거든요 하, 진짜 힘듭니다 돈은 없는데 살것 많아요. 에 <웃음> 벌써 먹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가서 촬영 마자 하시, 맞아 하시고. 오. 근데 무슨 불로 하라고 안써 있는데? 약간 밸런스가 안 맞네, 약간. 뜨거, 뜨거. 뜨거. 그렇게 했죠? 불이니까. 좋아요. 자 보시면 이 친구도 불려놨는데 아 젓가락으로 한번 뒤집으라고 그래서 갖다 준 건가요 혹시? 제가 잘 알아보지 않고 비난했네요 좋아요 고마워요 자 엄청 커요 엄청 엄청 엄청 커요 엄청 빨리 넘칠 것 같은데 이거 아절셨이요 어, 불을 꺼도 된다네요? 불 끄고 오! 다시 말에 건집시다 젓가락질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해해주세요?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씨 어... 아니 안 잡혀 어, 하나 둘 no. 둘, 제발 둘, 둘... No. 아니, 왜 이래? 아, 뜨거 <웃음> 얘로 하겠습니다. 얘가 나을 것 같아요. 어, 언제까지... 오, 어? 다시마 이렇게 다 뺐습니다. 다 뺐고요. 그리고 백목이버섯도 다 풀었어요 다 풀었는데 보시면 다 풀었고 이제 이거 밑동을 자르라고 하거든요 슬슬 손을 써야 될것 같으니까 위생을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아추, 소고기, 배추, 깻잎 소고기, 배추깻잎 소고기 백개소백개소 순으로 해줍시다 도마가 엄청 음, 작고 귀엽네요 다음에 좀더큰 거를 준비해 볼게요 가추, 깻잎, 소고기. 소이가 결이 있는데 잠시만요. 어, 이거 다 그, 음. 음, 이거 어떻게? 해? 와 이거 다 붙어 있어. 소고기 이러지 말고 큰 거를 좀 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분명 이게 이대로 잘라왔을텐데 왜 이러냐 붙어갖고 그렇다고 예. 오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소고기 배추 깻잎 소고기 밀페어 나베를 꼭 먹어야 될까요? 이거를 꼭 이렇게 밀페어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밀페어는 사실 디저트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그죠? 천개의 나뭇잎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뜻이 근데 이게 왜 이걸 나베로 해갖고 제가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소리 엉켜있네. 엉켜있어요. 제가 엉켰다고요? 개같은 아주 그냥 배추깻잎 소고기 배추깻잎 소고기인데 후반부에는 배추깻잎 배추깻잎 될거 같거든요 소고기가 응. 얼마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요? 그죠 뭐 어쩌겠어요 배추깻잎 소고기 배추깻잎 소고기 순쇠고기 팩들장 아 깻잎깻잎 깻잎. 배추, 소고기, 깻잎들 배추, 깻잎, 배, 배, 배, 배, 배 아휴, 너무 배, 배추, 깻잎, 소고기, 소고기 넣었으니까 배추 배추, 깻잎, 소고기. 아! 왜 이래야 돼? 왜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죠? 그냥 배달 시키면 배달의 민족 자,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시간이 왔어요 칼질이죠 하... 이거를 딱 3등분 하면 되겠죠? 딱 3등분? 4등분? 2등분? 4등분? 5등분? 5등분? 5등분이요? 4cm로 자르라는데 5등분이요? 이게 이게 못하면 얼마 된다고? 3등분? 아니 3등분? 내말을맞도 이거 를 5등분 하면 첩첩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르디? 시킨 대로 할거예요 무등룸 합니다 응? 음. 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예쁘게 넣어주고요 예쁘게 넣고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넣고요 밀페어 나베죠? 예쁜 밀페어 나베 단면! 괜찮죠? 그냥 이대로 넣을까요? 이걸 예쁘게 유지할 자신이 없는데 내가? 잡고, 여기잡고 그럼 안잘려서 와! 자르고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유지를 해서 자르고 다시 싸갑시다 자 봐요. 괜찮게 됐죠? 아까보다 이렇게 됐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오 그럴 듯해, 그럴 듯해, 그럴 듯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소고기 대충 때려 넣고요. 오등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오등분 하면 안 들어가는데? 알아서 하라고요? 책임거 없는데도 어 이거 안짤려 칼을 좀잘 드는거 쓰면 좋긴 하겠는데 난리가 났네요 또. 하지만 요건 살렸습니다 우와 예뻐요 그죠 그렇게 넣지 말라고 반대로 좋아요 이렇게 우와 괜찮아 그럴듯해 그럴듯해 진짜 그럴듯... 하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무게넣어 우겨 우겨넣어 냄비가 너무 작아가지고 땅에 안 들어갈 것같아 그죠? 아니 가지 마세요 그냥 이걸 해 어쩔 수 없어 어떡할 거예이어응 좋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 잠깐! 전골냄비 바닥에 수주감자수제비를 쌓기 구이을해야될까요제같은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짠 갑자기 바꿨죠? 불을 이제 올릴게요 육수가 끓으면 중불로 줄여서 15분을 더 끓여야 되는데 15분을 A few minutes later. 이제 끄는 소리가 너무 좋네요 ASMR입니다 밤에 들으면 잘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의 2 5분이 됐기 때문에 불 꺼주고 요거를 이제 냄비 받침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자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분명 20분이라고 써있었는데 촬영을 거의 1시간 넘게 한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또 뭐가 어찌됐든 예쁘든 요리가 쉽든 음식이니까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좀 예쁘게 먹어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재료를 싸서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청형채도 예봐요. 이거 뭐야? <웃음> 미니 당근이에요. 미니 당근. 이렇게 하고 소스를 요거,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여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아, 그거... 그거... <웃음> 물... 오! 내가 한거라고? <웃음> 이게 나야 그리고 이게 밀키트고요 진짜 맛있어요 일단 진짜 맛있고 또 이게 장점이 뭐가 어찌 됐든 인스트 육수에 그런거잖아요 밖에서 사먹는 맛이 나요 MSC의 맛이 풍부하게 우러나기 때문에 일단 맛있고요 어... 별점을 얘기볼까요 아니 그전에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준비를 해드릴테니까 드셔보시고 드디어 란 표정이네요 한입만 먹고 퇴근하세요 남은건 제거니까 가다가 김밥 드시고요 제가 뜨겁거든요 제가 호호 불어드릴게요 그건 좀 오바예요 제가 군건 먹기 싫다 이거군요 드세요 얼른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엄지 따봉 맛없으면 죽여주세요 뜨겁다고요? 지금 입에산 다섯 번째 나왔거든요 그럼 좀더 식혀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저렇게 됩니다 웃지 말고 그만, 얼른 드세요 나도 먹게 나도 칼국수로 넣어야 되고 나할거 많다고 해야지 이거는 그냥 알아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죠? 진짜 맛있죠? 아니 진짜 맛있어요 왜 맛있지? 여튼 총평을 하자면 일단 편집자분들 평가는 엄지 따봉 이었구요 쉽다! 저한테는 어려웠는데 요리를 조금이라도 진짜 평소에 계란프라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또 제가 해도 이 정도 비주얼은 나오거든요 좀더 이제 체계적으로 냄비를 큰, 좀 적당한 크기에다가 착착착착 했으면 더 예쁘게 그리고 이거를 끓여놓지 마세요 끓이면 비주얼이 좀 구려지거든 보는 데서 이런 거나 사다가 버너 이렇게 해서 모이면서 끓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별점을 굳이 매기자면, 별점 5점 만점이면 한 4점은 줄수 있겠다 아까 저기 난도 3이라고 써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분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치만 소스도 맛있고 땅콩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엔딩 멘트를 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이냄새 마비가 돼가지고 생각이 잘안 나요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이 잘 나와서 항상 봐주시는 누군가에게 언제나 감사하고 또좀더 발전하는 겨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갤럭시피2 감자. 감자가 있었네요. 아까 못 봤는데. 아 감자 수제비? 날 속였어. 감자 수제비가 아니고 감자 수제비였